이거 어, 안경 크네? 작을 줄 알았는데 얘는 클줄 알았는데 작아 이게 15,000원짜리를 3,000원 할인해서 12,000원에 샀어요 너무 비싸네요 여기 틴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그렇게 생겼어 음, 진짜 와 모형 같아요 딱딱하다 짜잔 크리스피 진짜 예쁘게 생겼네. 어? 주스위 먹다가 나갔어 음 여기 하나는 어딱 이렇게 먹어. 아, 저 오빠만 딱 봐봐. 그래. 그 왜? 저 옆에 일 옆에 책 보인다. 아빠가 어 어, 여기 봐봐. 가자. 박스도 있어. 코켓박스. 다리 좀 이쁘게 서오나. 다리 쪼개 버려. 옳지. 빨리 빨아. 나나아가